안녕 제가 그 외주 편집을 어디서 받는지를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 일단 저는 지금 외주 편집 스케줄이 꽉차 있는 상태라서 따로 모뭐 크몽이라든지 편집문 에딘메이트 그런 제가 소개해드린 플랫폼으로는 아예 안 받고 있고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클라이언트 분이랑 1대1로 하는 고정권들이 몇개 있고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외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의 외주 용역 업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각각의 채널의 피디님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1대1로 받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다 할 준비할 게 없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서도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 서류들을 뭔가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또 계약서를 다시 쓰는 시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좀뗄게 있어가지고 잠깐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오늘 사촌언니 사무실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촌언니 태워가지고 다른 사촌언니 사무실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 차를 사고 나서 이게 너무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디 뭐 나가려고 하면 엄청 큰 마음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차가 생기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언니들도 데리러 갈수 있고 이게 너무 좋아요 아직 운전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도 최고입니다 요즘은 또차 꾸미는 데 완전 빠져있어가지고 이런 차량용 방향제 이렇게 걸어놓는 거 되게 다양하게 구매를 했는데 일단 지금 운전 중이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한번 어떻게 차 안에 좀솔직 아직 꾸민 것도 없긴 하지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기분이 확 상해 보렸어가이안 <웃음> 나오니까 불안불안했어 근데 막 뒤에 옆에 기다리는 차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빨리 넣어야겠다 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 근데 아빠 아저씨가 이미 박았어 이미 박았어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되게 푸한철학이미 박았어 이미 박았어 지금 언니가 받을 때가 무슨 상황이었어?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 다0 <웃음> 이미 아붙어있 없어? 아, 샤피 그래서? 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로 오히려 즐거워지나미쳐버리프 맛있어? 이거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아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돌리다가 얘 박는 거 아니야? 아 나저차 무서워. ptsd 와 지금 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조금 조금씩 움직입니다 진짜 조금 조금씩 아 지금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었어 아이고. 조용히 집에 가서 일해야지 살짝 기스가 나가지고 낮에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완전 깔끔해진 것 같은 느낌? 다행이다 이제 사고를 내가지고 내서... 솔직히 그 다음부터 운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주차할 때마다 PTSD 오고 그리고 어제 컴파운드 사러 갔다가 다이저 주차장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차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을 양보하려고 후진을 살짝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내려오시고 저 먼저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는데 한번 뒤로 거꾸로 떼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에서. 오르, 오르막길이 라서 내려가나? 가내 거기다 발을 떼는 순간 또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발 떼자마자 악질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뒤로 팍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어를 후진으로 놓고 있던 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브레이크를 뗀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악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앞에 있으신 분들도 송방거리시다가 내가 빌런이라는 걸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서 그냥 <웃음> 후진해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빠꾸가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뭐가 잘못된 뭐 거지? 드라이브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잘 들어가긴 했는데 어제 뭔가 날이 이상했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오늘도 차안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러면 운전 아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당근 거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거 배송을 해드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될것 같아요 진짜 무섭다고 여기서 저 앞으로 저러,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 차선이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 여,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진짜 헷갈린다고 저 차가 비켜줘야 되는데 안비켜주나봐왜 <웃음> 너무 유나키 같았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찍고 있었지 싶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키장이랑 <웃음> <웃음> 스키장을 <웃음> 가는 날이라서 <웃음> 친구들을 먼저 데리러 가가지고 <웃음> 태우고 <웃음> 스키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약간 이제는 자신감이 조금 붙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할 때 긴장도 안 되고 되게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특이해졌다고 생각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항상 초 긴장 상태로 <웃음> 운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거 진짜 저의 드라이브 성이에요. 회전 좋아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이 노래 들으면 진짜 기분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친구들을 다 태웠고, 애들이 커피를 사러 잠깐 갔습니다. <목소리> 이 씨. 그 뒤에 노래방 기계도 있다? 오늘 노래방에서 은 거야. 아, 진짜로? 저거 진짜 같아. 그날. <목소리> 이것 좀뭐 어떻게 한 건지 알아봐 줘. 나 그거 보고 있을걸? 이게 무슨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그거라고 하는데 내가 뭐 누르다가 이걸 설정을 해버린 거야 근데 나 이거 뭘, 뭔 기능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살짝 무섭거든? 그러지 이거 위로 눌러도 안안 안 돼? 그러면 꺼지는 거래? 아니네? 어? 근데 이제 빨리 달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잘나네 음, 맛는데 하나만 먹어봐, 조그만 거. 킹받네, 수원이. 아, 아침에 신선해. 나밥겁먹어찰 맛있어? <웃음> 거기까지 가나봐. 야! 너갈수 있어? 우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앞에는 이 방향제를 꽂아놔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꽂아두기에는 냄새가 그렇게 막 많이 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5센트 방향제인데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는 건데 이 꽂으라고 맞는 거냐 진짜?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놨고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 저번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건데 냄새가 막 은은하게 좋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여기가 무선 충전기인데 사실상 이거를 잘 쓰진 않고 이렇게 약간 쓰레기 두는 용으로 쓰고 있고 던데 사실 여기에 음료를 잘 놓지 않고 껌이랑 핸드폰 같은 걸 많이 두는 편이에요. 이거는 터치패드인데 이것도 거의 안 쓰고 어차피 여기가 터치가 돼가지고 그냥 손으로 터치해가지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깊고 엄청 넓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보통 먹을 거? 그리고 막 팩트, 핸드크림 이런 거 넣어두는 편인데, 사실 여기가 저희 젤리 박스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사줘가지고, 이렇게 운전할 때 입이 심심하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까먹을 수 있게 젤리 박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진짜 저의막 영수증이랑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좀 특이한 게, 이게 망치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뾰족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오거나 침수? 비상탈출해야 될때 이걸로 창문을 깨부수고 탈출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망치 들고 다니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도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 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은 진짜 별게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도 다 토글 형식으로 돼 있는데 자동 온도 조절? 이거 끄는 거 밖에 모르고 사용도 이거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더 차에 익숙해지고 나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막내 맘대로 바뀌니까 차 내부가 되게 되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밤에 봤을 때 진짜 예뻐가지고 저는 보라색 좋아해가지고 퍼플스카이로드 해놓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내부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 시작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노래 틀고 운전도 못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목소리> 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웃음> 그치? 좀 나아진거잖아? 맨 처음에 탔을때보다? 어. 훨씬 잘해. 그 확실히 주행감도 미니 쿠퍼보다 나은거고 뭔가 브레이크도 되게 잘 잡히는 느낌이고 엑셀도 되게 부드럽게 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게 스피커가 진짜 빵빵한 거 같아. 기어도 이렇게 깜빡이? 하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처음엔 익숙해지기가 되게... 가 되게 당황스러운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엄청 편한 안 느낌이고 나머지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차를 안타봤어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엄청 엄청 만족스럽고 잘 타고 있고 조금 더 알게 되면은 다시 워치 마이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